축 해설하고 있고요. 왕문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너무 일단 좋죠. 어,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도 좋고요. 음원을. 또 저희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. 공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. 작곡 및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큐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규용 PD입니다. 음, 저작권을 걱정 없이 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다양해지면 그걸 통해서 또 2차 저작물도 나올 수 있고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와서 생태계가 되게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엄청 잘 활용을 할 겁니다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영상이 시작될 때 오프닝의 느낌으로 좀 많이 쓰려고 해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좋은 곳에 사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너무 기뻤어요 뿌듯하고 오히려 저는 이만큼을 포기한다 이만큼을 어,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저한테 돌아오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도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죠 몰라서 못쓴 거죠 알면 정말 많이 좋아하고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네 어, 공유로티키 공유로타카